보통 커플들이 길게 여행을 갔을 때 서로의 본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티즈의 연인 상대로 혼인 신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 1. 관광 명소 맛집들을 모아놓은 가이드북을 챙겼을 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야 대부분 이티즈는 여행 출발 전 스케줄을 자세히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유난한 오름이 환경보호를 위해 임시 휴장을 했다면 이티제는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이때 여행지 가이드북을 꺼내서 대안을 제시하면 이티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승인합니다. 2. 탑승권 입장권 등 백업 티켓들을 준비했을 때 가끔 이티제는 수많은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탑승권, 입장권을 놓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에 대비해 여행 출발 전 예약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 장씩 카피하고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이티제는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보살핌에 크게 치일 수 있습니다. 3. 운전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했을 때 이 티제는 운전할 때 평소보다 매우 예민해집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어서 그렇고, 특히 신호속도 위반 등에 신경 씁니다. 따라서 옆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티제의 취향을 고려한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해주세요. 그리고 이티제가 피곤해하면 졸음껌을 챙겨주거나 휴게소에 들러줍시다. 이티제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배려가 오히려 더잘 먹힐 수 있습니다. 청 주시 야사생통 ISTJ와 유아인 신고 하시 기울기 원 s t j 월드 멤버십 그하시마생 본인 중생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i Benefit Yul Nulil Suit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r